아, 아.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. request가 잡아.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, 주장. 그다음 이제 안 제안, 제안하다. 어, 요구 동사예 명주제요라고 이렇게 외워도돼요 명주제요, 명령하다, insist. 그다 order 이런 걸 줘. 주장하다, insist. 주장하다, insist 있나요? urge 뭐 제안하다, propose 또뭐 있죠? suggest. 요구하다는 뭐 디메뉴도 있고, 네, 네, 여기때리퀘스트도 있고, 되게 많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동사가 나온다라는 게 중요해요. 주어 나오고 이런 동사 나온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대절 나왔을 때 주어 원 나오고, 자, 슈드가 생략된 원형이 나온다는 게 핵심이에요. 이게 핵심인데 반드시 여기는 뭐뭐 뭐 해야 한다고 라는 해석이 나와야 돼요. 뭐뭐 뭐 해야 한다고 뭐뭐 뭐할 것을 이런 식으로. 뭐 이게 바로 당이나 의무야, 이게. 당이나 의무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. 이걸 그대로 그냥 뺏기면 돼. 뺏기면 돼. 자, 봐. 어. 나는, 자, 몸하고 있습니다. 자 봐. 지금 회수도잘보나 몸하고 있습니다. I am writing. 지금 진행형 쓰고 있잖아요.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. writing, writing, writing. writing. 이 편지, this letter. 주어졌네안 주워져도 쓰면 돼, 이렇게. 뭐뭐하 위하여 이거는 리퀘스트만 좋지만 투정서로 쓰면 목적이 되지 뭐뭐하하여투 리퀘스트 무구하기 위하여 근데 거의 결승선이 다왔어 이제 대충 넣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어동서 쓰면 되는데 당신이 유가 나올 거예요뭐 초청연사가 되기를 자 이런 게 나와있다 그랬을 때요거에서 변형시킬 수도 있어야 돼 변형 변형 가능하다 그러면 요거를뭘 바꿔줘야 돼요 그죠? 초청연사가 되기를, 뭐, 어, 우리의 초청연사인가요? 어, our guest, our guest speaker. 이런 식으로. 자, 뭐, 그날 오를 위한 3D after t u n 더가 붙습니다. 어, 아마 지정된 난이 있었나봐요. 이렇게. 이렇게 써야 되죠. 여기서 핵심은 요거와 요거의 조합이에요. 여기 뭐가 생략된? 슈즈가 생략된. 쥬도 안줄 가능성이 높아요 어 알겠지? 쥬도가 생때된 원형 그래서 직독 직회도 가능해야되고 다쓸줄 알고 아, 저는 지금 이 편지 쓰고 있는데요 이걸 요구하기 위해서 요 당신이 꼭 우리의 최종 상사가 될 것을 돼야 한다고 뭐? 그날 오후 오후를 위한 어? 이게 뭐 오전 파티고 오후 파티 있어요?